자 이제부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천주경을 배우면 실질적으로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은 술이 사준 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도 몰라도 돼천주경 하게 되면 <웃음> 천주경 하게 되면 좀더 알아보러 그런데 실력은 좀 뛰어나지 빠르고 자, 그거는 액기스만 뽑아갖고 풀었을 뿐이다. 네, 그런데 나중에 천주경 차근차근히 배우게 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거 흘러가는 게는 굉장히 다양한 이런 방법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천주경은 종교로부터 우리는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교로부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장 간단한 방법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지 아까도 얘기했죠 정도, 정법 여기서 종교적인 개념은 무조건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도와 정법과 정행의 방법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다. 그지자 하나는 우리가 카운셀링, 상담 그러면 우리가 영혼과 자 여기서부터 먼저 설명해야 되네다 우리가 남이 대신 해주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전달을 하는 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영혼이라는 존재도 있고 자 인간이라는 존재도 있고 이 귀신이라는 존재도 있는데 이세 가지 유행이 있다 이것을 몽땅 다 풀어야만이 우리 된다고 그랬다, 그지? 이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다. 이것만 풀어도 종교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것만 풀어도 종교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것만 풀어도 종교가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이거와 이것이, 요번에 귀신인데, 그지? 이거와 이것이와 이것이 교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교감하겠나? 이거부터 먼저 우리는 짓고 넘어가야 된다. 옛날에 브레미시스 연습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르쳐 준게 있을 는데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 상담할 때 내가 상담을 하기 이전에 그 사람과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렇지. 바로 영혼의 교감이다. 영혼이, 영혼의 교감이다. 영혼과 영혼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 자기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럼 나는 기도 못되 뭐 때문에 할까? 영혼과 영혼이 통하도록 하는거예요 그제? 나는 귀신하고 통할려 하면 어떻게 할까? 끼리킬이 끼리 안 통할까? 그제? 그래서 여기서 통할려 하는 것은 우리가 뭐가? 근본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자 영혼은 영혼 뿐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귀신인데 이세 가지를 함께 통용할 수 있는 우리는 장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장치라든지, 이런 게 있다 하면 여기 어디에 속하겠나? 응? 그렇게 영혼인데 인간이 이것을 하고 다 통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어디에 있어야겠나? 인간이 통하려 할, 인간이 이영혼과 통하게 하려면, 그럼 당연히 두뇌지, 두뇌. 자, 이것이 우리는 광꾼이라는 거지. 이것이 광꾼이다 그러면 나는 기도를 무엇 뭐 때문에 할까? 이, 내가 이 두뇌에서 기도를 하면서 내 영과 통하게 만드는 거야. 내 영과 통하게 만드는 거야. 무슨 얘기지? 그러면 영과 통, 영과 영이 통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나는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혼자서 귀신하고 대적은 할수 있겠나? 못하겠지. 그래서 혼자서 이 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혼자서 하는 것이고 혼자서 대적을 못하게 되면 여러 명이 힘을 모아 갖고 야호를 외쳐야 되는 거야. 그럼 인간에서 두뇌에 는 것은 뭘까? 힘은? 인간의 두뇌에 무슨 힘이 있을까? 내파라는 거죠 내파 그제 이거는 웨이브다 웨이브 인간에서 나오는 내파의 힘을 빌려서 우리는 전달을 하는 거야 귀신이 인간이 말하는 거 통하겠나 안 통하겠지 그제 귀신은 귀신끼리는 통할 수 있겠지 그치? 그렇지만 그래서 무장이 귀신을 볼수 있는 것은 자기가 신을 받아갖고 귀신의 힘으로 보는 것이지 지가 보는 것은 아니잖아. 맞나요? 무당도 자기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의 힘을 접신을 해가지고 신의 힘을 빌려서 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내파의 힘으로 하는 거야. 이 내파가 이 영혼인데 혹시 귀신인데 전달을 하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뭐 몸으로 치고받고 해야 되겠나? 비지도 않는 거고 보이지도 않았는데 막 한판 하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의 힘이 바로 경이라는 게다경 경을 우리는 몸으로 읽어서 인간의 두뇌에 응? 두뇌의 힘을 빌려갖고 이 힘으로 인해서 내 팔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전달하는 거야 자 이것이 우리는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증명 안된게 아니고 증명이 되어 있는 거야요자 예를 들어보자 모기가 하나 있으면 모기가 아주 싫어 내, 모기 내에서 아주 싫어하는 주파수를 막 날리면 모기가 도망가잖아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귀신이 붙어 갖고 귀신이 요 있으면 어떻게 귀신이 싫어하는 경우막 해보면 어떻게 기신이 송치대가 도망갈까 아이가 이?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갖고 조상이 할아버지가 남아 있다면 하 할아버지 이제 전달할라 하면 어떻게? 내 경을 열심히 해갖고 할아버지 이제 전달이 되도록 해야만이 그래서 무당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 안 하는 무당은 그거는 꽝이다. 그게 무슨 그 무당이겠노? 지도도안 하는 무당이 무슨 기다린 게 있나? 신하고 통화를 마이 통신을 잘해야지. 그지 누구 말자 되지도 않고 하도님하고 통신한다 해서 자 우주인하고 통신한다 해서 자꾸 헛소리하면 안 되고. 자기가 무슨 신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통신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경을. 그러면 경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밥을 먹게 되면 꼭 밥만 있나? 보리밥도 있고, 콩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 반찬도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겠노. 그러면 귀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떻게 다 알겠노. 그치? 그러면 그 어떻게 한개밖으 찍어줘야 된다. 자, 예를 들어갖고내 이야기할 때는 이해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안 되는 사람이 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확실히 딱 찍어갖고 이야기해줘야 되잖아. 이? 모르는 사람은 아까 좀 서론이 좀길 때는 어떻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열심히 들었는데 아는 시기가 어떻게 그걸 길를 탁탁 막는거야 자꾸 조금 안다고 자 그러면 이런 네파의 힘을 길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귀신의 이길려 하면 어떻게 귀신보다 내가 큰네파의 힘을 길려야 되는 거야 그치 귀신이 침탈할수 없으면 전기 갖고 어떻게 볼테지를팍 높여 갖고 오면 쫓아보면 되네 합선이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 파리채 갖고 있으면 어떡해? 전기 딱 있고, 요 지나가면 어떡해? 지가 느끼면 도망갈 것이고, 못 느끼면 고 헤딩하면 죽을 것이고, 그지 그럼 귀신도 마찬가지로 쪼까 잡으면 되는 거야, 아니? 그건 저기 내파의 힘이다. 그래서 무당의 힘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까 얘기지기 이야기 한는사람더 무당이라면, 기 힘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자기 힘에 있는 데다가 귀신의 힘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 다른 데보다 기 힘이 조금 낫겠지? 그래서 이집몸 치료 한다고 기치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100% 귀신이라는 거다. 자기는 알라겠지. 지는 뭐 기공 해사고 이라겠지. 그거 전부 다허송이다 전부 다. 100% 귀신이다 아마. 이거 갖고 뭐 힘이 있고 좀뜨뜻대 오고 뭐하대해고 이거는 전부 다귀신이다 그럼 죽어 어떻게 하겠노? 예를 들어 보자.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1.5볼트면 어떻게 한개 하면 1 5볼트니그지 두개 갖다 붙이면 왜부터? 계산 못 한다. 씨,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지 모르잖아. <웃음> 자, 그래서 이몇파 힘만 기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몇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노?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를 자기는 모르고 막 그냥 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기르실 때, 본격적인 것이 수린이라는 거다. 자, 이것이 수린인데, 수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제? 자, 수린하는 방법은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절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경을 읽는 방법도 있고, 명상하는 것도 있고, 선하는 법도 있을 것이고, 공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쭉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리를 하는데, 여기서, <웃음> 이것이 우리는 브레미션라 하는데, 이것이 처음 다알야 되는 게 실제적으로는. 이거 다알야 되겠지. 그럼 종류가 따라서 다르잖아요, 말이야. 모기도 어떻게, 모기가 날아올 때 하는 경우가 파리가 날아올 때 하는 경우가 강구가 올때 학용 방법 다 다르겠지? 그럼 예를 한번 들어 보자. 우리가 모기 오면 어떻게 잡나? 파리 오면 어떻게 잡나? 강구 오면 어떻게 잡나? 깨미 오면 어떻게 잡냐? 다 다르잖아, 그렇지? 다 다르니 다르게 우리가 잡아야 될 거잖아. 자 예를 들어보자. 파리 잡, 모기 잡는다고 모기채 갖고 개미 잡으러 가면 개미가 잘 잡히겠나? 아마. 그파채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웃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한계가 전체 있냐, 막하그 사람은 이것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큰게 이렇게 많은데, 이것밖에 모르면, 이거 갖고 어떻게 해결해 주겠노?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 내가 이 길로 가면서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내 인데 물었을 때, 내가 모른다고 모르게 대답하는 사람이 한명 있겠나, 있겠나? 글동히 있어요. 누구? 자기가 모르는 면서모르 사람이 물어봤을 때 모르는 분야라도 내가 이 길로 간다고 상담하는 길로 간다면 내 그거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인데 가보세요. 하는 사람이 있다나? 됐죠. 없지? 그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사입고 인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참 전부 다 사입고 인는 거야. 모르면 자기 분야가 전부 다 사람이 다알수 없잖아. 어떻게 다알수 있겠노? 자 생각을 해봐라. 참, 뭐 장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기만 박사기다 해사 놓고 이제 너너다 뺏기다 놓고 그물면 하나도 모르잖아. 지금 지가 쓴 논문이 아니니까. 그렇게 전부 다 사기치고 있는 거야. 뭐 장관이 전부 다 사기치고 있더라. 이거 전부 다 논문 뺏기 갖고 하고 뭐 전부 다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꾼 임명하는 것도 그런 사람은 제외해야 안 되겠나? 그런 것도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해? 그런 거 복제 논문 같은 거는 갈라가지고, 교수 채용을 안 해야지. 그지 그렇게 이게 전부다 사회꾼 천국이야니 그렇게 우리는 신의 천국이 아니라, 완전 사회꾼 천국이야니 유달리 우리나라가뭐 그런데 뭐, 노벨상 받고, 뭐, 노벨상 어디서 도겠노, 그전부다 뺏기갖고 뭐 하는 거잉? 몰랐다, 이제. 과학하는 사람은 조금 다르다 이?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사람들은 이 과학자들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 그런데 과학자들 전부, 전부 다 거짓말해야 되나 이?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순위의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이게 뭐 택도 없는 사람들이야 5,60%는 이거 없애야 된다. 우리나라 박사학위도 전부 다 없애야 되고 그몇 그러니까 명만 조금 해야 되고 야, 솔직히 말해서 결과도 뭔가 없 결국 그이사은많아이 그거 뭐하노? 처음 사기치는 거, 학문은 사기치는데 그게 돈 대주고 뭐 이런거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두뇌를 하기 위해서 이런 뇌파의 힘으로 의해서 이것을 우리는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수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어떻게? 무속의 길을 가는 사람은 기도 열심히. 그런데 무속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라도 열심히 한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죽을 똥, 살똥 모르고 기도하러 가잖아. 밤, 밤이 어딘지, 낮이 어지 바다로, 산으로 막배집을 가잖아. 그것도 하나도 안 한다잉. 그것도 하나도 안 하는, 누구말따, 종교인들이 몇나많 내가 보면, 내가, 내가 철회를, 내가 사십 몇 년째 다니잖아 응? 내가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노을쪽으로한번 이야기를 할게 내가 절애를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절애는 참 이런 거 내가 여건이 되는 한 내가 제많만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내가 고쳐야죠 선임들이 좀 있다 내가 어떻게 그 당시에 내가 연구소에 있을 때니까 내가 돈이 억수로 뭐, 많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내가 거기에, 그 뭐, 불사를 한다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말이다. 내 한치 오차도 없다. 불사를 한다 해가지고, 내 기둥 한개 박아라 해가지고, 기둥이 값이 그제 기둥 한개 큰가, 이좀 대들보 기둥, 큰 기둥인데, 그때 내가 300만 원이래. 300만 원을 달라고 는 기부해라는 거. 그뭐 기둥 한개 박아라 하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박았어. 아니 없는 돈에, 아니 그때, 3 0 0만이면 내가 한 3개월 월급쯤 될것 같아 3개월 월급 정도 될것 같아 그러면 줬다 이 말이야 주는데 내가 그만큼 했서그까손쳐지니까 300만원 낸 사람이 그렇게 그래 쉽게 있겠나 그지 쉽게 있는데 그날 또 갚긴 오하니까 밥을 한대 사준다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뭐 그렇게는 그래서 밥뭐 스님이 뭐못해줄편이니까 그래서 내 밥을 밖에서 사준다고 하니까, 뭐, 너는 좋다고 또, 또, 또 따라갔지? 아이씨, 나, 나도 그걸 얻어먹은 거에 그걸 요새는 내가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다. 그래, 또 가니까, 간판또 없는, 예를 들면, 간판또 없는 한정식 집에 간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 집에는 간판또 없어. 그 한정식 집에 가니까, 어떻게? 내가고둘 손님하고 내가고둘 밖에 없었잖아. 상이 얼마나 놓냐면, 이다고 이런 큰 상에, 두 개가 이빨 차이 없는 음식이 음식이 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수십만 원 아무리 그때 당시에 그랬다 하더라도 그거뭐 내가 한, 좀, 한 수십만 원은 될것 같아 그러면 그 불사하라고 돈 내놔 놓고 응? 그거 갖고 어 나머지 띠므 먹고 내그밥 사준다 이 말이가 내가 그거 하기 위해서 밥 얻어 먹기 위해서 내가 불사했나? 이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그지 내, 그게 지금 내 속에서 우라통 터진다. 응? 모르지, 뭐, 그거는 모르겠고. <웃음> 자, 지금 상이 얼마나, 많아. 이런 상에 인산부터, 인산에 처인 것부터, 시애가 없는 게 없이 노는데, 이 상이 내가 이거 묻겠나? 몇개좀 묻겠노? 그런 짓말 하는 말이야. 그게 말이잖아. 내 지금 조사도, 조사한다고 온다하면 내가 어느 집은 어느 처진 곳 내가 다 안다는데 그집딱 가갖고 집까지 내가 다 안다. 그런 대접은 내가 받고 받을 게아니잖아 나는 나는 진심이 있어 그한거야내월급제 하면서 그만 돈을 갖다가 낼 때는 그래도 불사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써갔으면 내가 이스임님들 내가 깨는 게 있겠는? 내가 4 0년 넘었다는. 내가 뭐, 선생님인데, 내목큼 기도 많이 한 사람 놓아라그래고내 만큼 경 많이 한은 사람 놓아라 그래. 그러면 저거 빼야, 내보다 더 아는 사람이 있으면 놓아라 그래. 그러면 내인 오가 빼야 될까, 이거. 내가 그만큼 많이 알면 뭐. 그게 그래, 나놓고 막큰 소리 치고, 막이 사기 치고, 막그 한매들 모르는 한매들 뜯어내 놓고, 사기 치고 그러면 되겠나? 이 좋은 소리만 해서, 이 한국에도 못 먹고 사는데, 저뭐 총구적인 그런 나라에 가고뭐미 살린다고, 이. 거짓해고 사람 끌고 당기고 텔레비전에 놓아고헛소리내했거고 뭐 그러면 안 되겠지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불사에 불사와 관련된 돈은 씹은 또 씹으면 안 되는 거야 불사는 불사일 뿐이다 그지 제하면또제야가 서고 오늘 이거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먹으시지만 목적이 딱 주어진 것은 하면 안돼 <웃음> 응? 자, 자, 저또자전니까또라이들이많다했다 씨. 네. 확 받았고 자기 주머 그냥 없는. 맞맞맞 설잠 사지 말. 이야 그런 건 아무도 된다마. 그거 뭐그 그거 내가, 내가 먹기 위해서 얻어 먹기 위해서 한거 아니잖아. 어. 내가 뭔냐년년냥냥 뭐 밥은 그그 어? 그 콩나물 밥에 콩나물 밥에 꼬치. 그 간장만 좀 치즈도 나는 감지덕지하게 먹는 것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노? 그럼 내가 내 목적이 뭐겠노내밥 자주 시니까 다음에 다른 놈 데리고 갖고또돈얘기 또 해라. 그 소리 알겠나? 그치? <웃음> <웃음> <웃음> 그런 밥은, <웃음> 나는, <웃음> 나는 그런 밥 좋아. 안 내, 저, 태백산 가봐. 내그 할머니들 몇명 갖고 그, 사과 봐. 그래, 읽으면서 내가 엄명나 새가 빼가 빠지게 이랬는가 아나? 여기, 아까 저기 뭐 무사과 그거, 공짜로 뭔지 알아? 그게 벌써 10년이 된 세월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완전 미친 짓이야. 종교가 그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돼. 우리는 여러분들이 종교의 길을 다양하게 가고 있지만 은이 종교의 길일 때는 절대 그러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 모르는 것도 안다고는 하지 마라. 그러면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 데려와서 시키라는 거다. 그것이 거짓말을 안 하는 방법이지 모르는 게 아는 채 하고 알아도 모르는 채 몰라도 모르는 채 허소리나 짱짱하고 그래 허소리 그 귀신 시나마 까뭇 소리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다 너는 응? 봐봐라 뭐 처음 아, 다 모른다 아이가 뭐 하면 처음 다 모른다다 기억 안 나요 처음부터 금방증이고 어떻게 처음부터 치매야 우리나라는 물으면 어떻게? 처음부터 모른다 지 아,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건 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치매 환자들마다 텔레비 보게 되면 하루에 여러 수백, 꼴백분의 치매 환자다잉.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뭐 뼈도 모른다 해서 처음부터 치매야. 처음부터 <웃음> <전부 다> 치매. <웃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치매 안 걸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네, 내파 수련을 해야 되는 거야. 내파 수련이 뭘 했어? 그래 미션이라 했지 기도만 갖고는 안 된다 했잖아 기도도 하고 몸도 불사르고 응 어, 이것 전다 해갖고 전기를 해야만 이 길을 갈수 있네 이 길이 너무나 먼 길이다 이 말이야 길은 먼 길이지만 은 그래도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되는 거야 이 난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천복이 준 우리 천손의 민족인데 아이 천손의 민족이 완전히 내가 까스토리에다 뭐라? 천손의 민족이 천기에 다 그려갖고 전부다 빙의가 돼. 천기 빙의가 돼본 거야. 그러니까 전부다 갚은 거야. 그럼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 니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래 보면 안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영혼과 영혼을 하게 되는 뇌파의 힘으로 통신을 하는 거야. 뇌파의 힘으로. 그러면 귀신도 쫓을 때도 뇌파의 힘으로. 기도도 해가지고 내파의 힘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 영혼을 올바르게 하는 거야. 그러면 무당들은 어떡하? 내가 내인재안 맞는 거는 쫄아야 되는 거야. 자, 내가 무당들이 내가 이런 말해서는 좀 그렇지만 있으신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거는 쫄까야 돼. 이놈도 받아들이고 저놈도 받아들이고 온갖 거다 받아들이면 어쩌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정신 정신이있겠나 이럴 때는 아, 이럴 때는 할미, 이럴 때는 그거 그래. 이럴 때는, 이, 이럴 때는, 이거, 이놈도 좋다, 저놈도 좋다, 막 해뿌고 나면 뭐 어떻게 되겠 난장판 대푸잖아. 지도 모르는데. 지도 모르 무당하면 안 되지. 그렇게, 지도 모르는데. 그 지도 모르는 게 무당한다고 <웃음> 앉아갖고, 이, 그 사람 속이 묻고, 이렇게 하면, 이 세계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노? 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지 말고. 그렇게, 그렇게 어, 그러니까 지가 막 1대1 한다. 지가 똑똑하다고. 이. 그 소리하고 귀신신나 까먹는 소리만 하고 있다 이말이 그렇게 막 빵빠래까지 울리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보자 <웃음> 그러면 우리는 이 종교가 가장 기본적인 경전이다 그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이? 자 경전이다 그러면 뭐 우리 한번 보자 우리 여기는 처음 봤으니까 그지 뭐 어떤 게있는 진짜 가 거짓말인가 맨날 테리, 그 유튜브만 보고 뭐 있는 것이 진짜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잡한 게 아까 얘기했지 이것이 뭐랬나 전부 육경이 뭐랬나 정법이라 했자자 정법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올바로가는 길이라든지 이것을 아르히 준다 했다 그지 이 속에 여러분들이 수리사주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네. 이 속에 보게 되면 여러분 원에다 아는 거야 이거 한개 적을 때 내가 가서 뭐말 만들기 위해서 적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적은 거야 밤에는 뭐 이런 거한편 적는데 이거 뭐 1시간, 2시간 하면 다 적은 거야 그냥 막지내려가서 적은 거야 그럼 너무 적은 게 어떻게 적은 것도 모르까뭐 해갖고 네? 그래서 여기서 경이 여러 가지 경들이 있지만 앞에는 이런 거는 그 예식경이기 때문에, 예절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천부육경은 뭐 천부경, 뭐 비밀경 이런 거는 기본경이라 기본경, 그거는 실질적인 경이 아니라, 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개운과 방풍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 목적용 경이 경이라는 거다. 뭔가 해결해 줘야 되니까. 이천부경 이런 거는 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할 때, 예식할 때 하는 거야. 이런 거, 비밀경, 이런 거는. 이런 거, 반응은 첨부다. 이런 경는 실질적으로 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생경. 전생경, 인생경, 내생경, 환생경, 그 다음에 우제 인운경, 인행경 여섯 개가. 이 여섯 개가 우리는 정법경이야. 이 경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인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목적인 이것을 풀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속에 들어 있는 이 문구들은 글귀들은 어떻게 해? 뭔가 뜻을 갖고 있지. 그냥 여오는 경이 아니다 이 말이야. 누구말도는뭐 이름도 모르고 누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냥 막문밤 말고 그러니까 언반이 밟으면 그 뭔데 엄반이 밟으면 부름 많은데 그. 옆집 할배, 내 할배 하는 것보다 낫잖아 옆집 할배, 내 할배가 무슨 뜻인지 알죠? 모르나? 옆집 할배, 내 할배가 무슨 뜻인지 모르나? 아이정말로 <웃음> 자, 그럼 그래. 하면서 손에 다 어? 아, 아줌씨가 하나 있었어요 가부가 하나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입집에 이사를 하나 오는 거야. 도포 자르기 탁, 이렇게, 꽁지물리를 해갖고, 이사를 하나 온 거야. 그런데 이 가부가 어떻게, 이 아저씨 하나 와서 얼마나 좋을까, 그지? 심심 안 하고. 그런데 이는아 응? 아저씨가 어떻게, 방에 들어가갖고, 맨날 하는 게, 어떻게, 기도만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를 모르고, 맨날 기도막 밖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아무리 뭐 담장 겸어갖고 기다려봐도 노지를 생각을 안 하는 게,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도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으니까 어떻게. 에, 나도 모르겠다. 뭐, 노지도 안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치?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니, 이 아줌 씨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기도명이 옆집 할배, 내 할배, 이게 된 거다. 손대지 마라고. 그래서 옆집 할배, 내 할배, 옆집 할배, 내 할배, 이 사탕가 어떻게 해? 아, 이 아줌사가 돌을 태아픈 거야. 이 가부가 돌을 태아픈 거야. 옆집 할배, 내할배 그게 바로 캥이래 그런 식으로 캥이하면안 되겠지. 그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할배는 돌을 못하고. 옆집 할배, 내 할배가 도을태 거야. 아이 참. 자, 그럼 정법 다음에 우리는 뭐 했노? 정행이라 고 그랬다. 그치? 정행은 뭐다 내가 행해야 되는 걸 했다. 그치? 그치? 그러면 정행은 어디는 어떻게? 우리가 아까 지기뭐 했나? 인연의 얼클이 갖고 운명의 인것을 해결하게 되고 귀신이 붙은 거 업장은 해결해야 되고 거기서 없는 것은 우리는 재업은 사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거나 알지? 사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이것이 바로 옥행경이라는 기사. 옥행경 안에는 구원옥경과 인연책이, 업장을 소멸하는 거, 재업을 사는 거. 아,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면 업장이, 업장을 해결하는 경이 있어야 될까요, 이거? 자, 할아버지가 해도 천수경, 기대해도 천수경, 아, 해도 천수경, 기시대해도 천수경, 이랬으면 곤란하잖아. 그지 귀신하고 귀신에 맞는 경. 업장에 하게 되 업장 경. 인연에 하게 되 인연 경.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경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는 전부 다 그냥 있는 경이 아니다, 이말이야 이것을 우리는 다 풀어갖고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경이 뭐고? 정도라 했다, 그치? 정도는 내가 타고난 길을 올바로 가는 하나는 올바로 가는 길이고, 하나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충돌 없이 순탄하게 갈수 있도록 만드는 경기잖아 그러면 자기가 타고난 운명대로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경기 이것이 우리는 살풀이 경기라는 거 응? 그러면 이는 도경은 어떻게 자기가 타고난 운명대로 이런 살기지 않고 열심히 갈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기고 이런 살경은 어떻게 가다가 공격하는 거 누구말따나 박대통령이 대통령하러 갔는데 어떻게 순실이가 막순실리하고막 이렇게 시민들이 막 난리지 이 박통이 어떻게? 이 살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 <웃음> 그거 가서 그만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 뭐, 뭐 몰라주니까 그치 내가 아주 공개도 안했으니까 누구도 모르게 우리만 알고 있으니까 이 살을 없애셔야 되는게 미리미리 그럼 자기가 할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가 판단을 못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힘을 빌려야 되겠지 그런데 온천지 구, 구설을 엄청 나게 했을 거 아니야 무당들이 그럼 무당들이 그렇게 했는데 왜그 살을 못 끊었나 그럼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대한민국에 누구 말따나 나라를 위해서 구된 사람들 해준 사람들 에? 천신만 신들이 저부터 거짓말쟁이가 이거. 그토 오방 안고 청하대 들어갔다거으면이일 터지겠나? 그것은 거짓말 이가하는 거야. 사회군들이 하는 짓이고. 아, 생각해 봐. 막 안민국 때에서 거의 온 천지 해준 사람들이 대한민국 한군데가 내가? 내가 가서 간판을 봐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구단은 거뭐 배신하는 거잖아. 뭐 돈, 청와대에서 돈을 받았는지 박통이에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했다 손치더라도 그 많은 만심, 천심, 불사들이 천심, 만심, 불사들이 이 불공을 들리고죄를했는 나라가 요모야요걸됐구나 그러면 그 천심, 만심들이 전부 다거짓말자 아이가 그 많은 사람이 한 명도 그거 못 막았나 막아야 될까 아이가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제시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막는다고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내 농담이다 농담을 진단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겠지 자 그래서 이 천부경이 어떻게 이 천주경의 이것을 발표할 때가 다 지금 지키기 시기이다 그지? 런데 이때까지 다. 미라에서 온거 보면 참이 천벽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겠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것이 하겠다 했지가 작년부터인데 이때까지 몰아다가 이제서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10월달에 10월 한대 했잖아요 한 대가 밀리 부인 거야 밀리 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이거만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야 어쨌건 이게 없어서 그런가 봐 그런데 내가 미리 알고 좀해 줬으면 좋을 건데 그제 그런데 내가 해줄 이유가 없다 나는 더큰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제 너이 말이지 뭐한 사람 두 사람 이게 문제가 이전 세계 이거 천부경이라고 하면 이 우주의 진리를 다룬 것인데 이거 뭐한 사람, 두 사람 이거 뭐 이런 거 갖고 해줄 이유가 없잖아 그제 그건 우리 집부터 해결 못했다 아까지이 아, <웃음> 이 집부터 해결하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끊어놓지 말고 쭉 바로 가라는 거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천부인이 절대로 밥은 굶기지 않을 것 같아 절대로 밥은 안 굶기거든 근데 욕심은 내지 마라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욕심에 모든 하가 미친다 욕심은 뭐랬어요? 팔라고 그랬다. 뭐가 발달가 어? 아 그럼 부리라 욕심이돈 모지 소지는 버리래다. 아 돈은 적당히만 버리래기. 욕심은 과도한 욕심을 하지 말라 거지. 적당한 선. 내 가족을 아까 얘기했잖아. 내 가족을 지키려 하는 것만큼입니다 했다. 그러면 어떻게, 아가 생기면, 아인들도 쥐야 되고, 나도 어떻게? 해? 그 아, 장기 보내게 되면, 장기 보낼 뭐, 아파트라도 한개 사줄 정도의 능력만 되면 되지. 그 이상 욕심 지키지 말았다. 그치? 엄마가 엄마 노력도 못할것 같으면, 그거 이기로 가지 마야지. 그치? 뭐, 이거 노력도 못 하면. 나 아버지가 뭐, 아버지 노력도 못할것 같으면, 그거 이기 말고는, 그거 가서 저 노가든 하지. 그런데, 이 여기서도 노력을 못 해갖고 밥도 못 먹고 산다 하면 다른데 가도 밥 못먹고 산다 그럼 비리물자아요 그렇기 때 우리가 사주팔자가 비리물팔자죠 그렇지?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병신육갑 하는 짓이다 오게병신이이 돼갖고 병신들 많이 생겼다 그런데 이제 가가면 이제 조금 빨리 가야 된다 이 병신육갑 하는 해가 도달해가지고, 이거 뭐 완전히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나라 전체가 병신주가때부터 그제? 우리는 그러지 말고, 병신주가 하는 짓들은 이제 가고, 이제 2018년에는, 17년에는, 정말 좀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안 되겠나, 그제? 그래서 우리도 이제 2017년 되게 되면 좀 바뀌어야 안 되겠나? 이제, 이제 천주경도 이제 공개를 했으니, 조금 나아져야 되겠지?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나 안하 공부 열심히 안 해갖고 모르면 어떻게 가서 사기친다고 그랬지 열심히 해야만이 어떻게 사기를 안치고 열심히 공부 안하면 어떻게뭐 사기꾼 되는 것 밖에 없지 뭐 방법이 없잖아 그치 모르는 게뭐묵고살라면뭐 어떻게 사기치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런데 사기꾼 천국에서 산천어가 사기가 참 힘들다 이. 산천어가이 똥물에서 산다는게 그게 참 힘드니까 그래도 살아야 된다 그제 아무리 세상이 똥물이라도 이거 맑은 물이 조금 있어야 되겠나 그죠 자 오늘 너무 장시간 응? 고생 만 했다 그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내가 힘이 들어서 못 하겠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